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드맨입니다 오늘은 메뉴가 홈플러스에서 투판 비자를 사봤습니다. 같이 마실 거는 펩시를 준비했습니다.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몰라 모라히. 너무 맛있어요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, 피자들이 너무 맛있었어요 이 남는거는 가족들이랑 나눠서 먹을게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